한국에서 만드는 이런 마스크는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맨날 저 치, 치과용 부직포 마스크 마스다 이었으니까 환경이 김도 별로 안 서리고 정말 좋네 한국게 좋아 웹사이트에 the... no. 아. uh, okay. i d e t h e r 5나 e 아아아 w I d o t o w I o n w I d o n d n o For a while, but you can carry, Mama. Okay, a Okay. I o h i e r e I e e o r e i s m e r muscular and you get back I will be calm yeah yeah you must of c o u r e always eat velva okay, okay. Bye. Sandra, we cannot kiss. <laughs> e cannot take like, care. Is... Always yeah. okay, a o talk, b b y Bye, i c h a e b Dad. Bye, m e l Bye, Bye, Bye. See you, Michael. I will x you. Don't worry. Bye, bye Daddy. m i c l I will t e x you. Don't worry. You no. always care, Mama. But... 차가 건 체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병누님이 주신 걸로 좌석에 앉기 전에 먼저 소독부터 You know Grandemore, f i s a n o g r a n d m o r e r a n a n d m a y e g r a n d m Okay. Okay. a y o a y o a y a y o a y o k o y 유튜버들 보니까 택시 안에 아크릴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아놨던데 필리핀 처참합니다 No, no, no, Korea. Korea. Yeah. yeah. Do you have uh, contact tracing? c o n t a t tracing. What for? Uh, contact r a c i n g When you arrive in Korea with this one, o t a p n t h the airplane. Oh, okay, thank, thank you. i v t h e last trip. It's a tinkering trip, but it's not too late. I'm going to go. 와.. 이거 진짜 장난아니게 춥네 <웃음> <웃음> 야, 오랜만에 느껴본다 어 <웃음> 이거 조금 있으면 귀도 금방 실었겠는데요?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으로 <웃음> 아 여기구나 그 명치도. 우리 발이 뭔데요? 택시, 택시, 택시, 택시, 택시, 아, 택시, 택시. 택시 이용하십니까? 아, 아. 택시 이용하십니 지금 시간이 오전 1시 40분. 아, 지금 이제 도착을 해버렸네요. 아,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고 싶지 않아요.